안녕하세요 요즘 sg 증권발 하한가 사태 이후 주가 조작 세력으로 의심되는 10명이 붙잡힌 가운데 연예인 임창정이 이 작전 세력과 연루된 것으로 밝혀진 사건입니다. 임창정은 자신을 피해자라고 호소하고 있으나 주가 조작 세력의 파티에 본인과 부인 서하연이 함께 참석하는 등 피해자라고 보기에 어려운 정황이 있는 상황입니다. 4월 30일 또 다른 행사에 참석한 영상이 발굴되어 더욱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라고 주장한 임창정이 설립한 회사의 사내이사가 주가조작 연루자들 중한 명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작전주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오래전 작전에 참여했던 한 사채업자를 만났습니다. s g 사태처럼 오래전 주가조작 사건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8천원짜리 주식을 7만원까지 끌어올렸다는 이 사람은 주로 코스닥 시장에서 일반인들의 관심이 적은 종목만을 골라 작전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시세 조작 사채업자, 인터넷 주잘 나갈 때 소형 주 소외받았죠. 개미들이 관심 없는 틈을 타 저가에 꾸준히 매집했습니다. 3개월 걸려 작업했는데 2월 코스닥 시장 화랑 보일 때 조용히 편하지 않게 올렸습니다. 기다, 주가 조작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지금도 작전은 계속되고 있다며, 현재에도 작전이 진행 중인 종목을 과감히 드러내놓습니다. 사자, 이것은 현재 세력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자 작전 세력이 들어온 것 어떻게 합니까? 주가를 3일 띄우고 이틀 쉬었다. 2일 띄우고 쉬었다 띄운 것은 작전 세력이 아니면 못합니다. 기자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시세 조작 등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는 100여 건 특히 신규 등록 종목이 많은 코스닥 시장에서 작전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자 취재팀은 한때 주가 조작을 했다는 증권사 지점장과 사채업자를 함께 만났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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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 등 4,5명으로 구성된 이른다 이벤트팀이 가담해 철저한 각본에 따라 진행된다고 말합니다. 증권사 직원, 작전 세력이 어떤 종목을 선택해서 올려야 되겠다 생각할 때는 1, 이달 압숙 훈련까지 합니다. 프로젝트를 완전히 만들죠. 기다. 그렇다면 작전 대상은 어떤 종목일까? 작전 세력들은 자본금이 적고 기관과 외국인의 관심이 비교적 덜한 주식을 고릅니다. 자본금이 적으면 주식이 많지 않아 적은 돈으로 어렵지 않게 사모을 수 있고 기관과 외국인의 관심이 적으면 비교적 조용하게 작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차 유통 물량이 적은 회사를 찾죠. 모든 주식은 재료보다 수급이 우선하니까 통상적인 이야기로 물건의 씨를 말리죠. 기다 보통 50, 100억 원이 투입돼 2, 3개월에 걸쳐 주식을 꾸준히 사들이기 때문에 매집단계의 주가 그래프는 대부분 바닥형을 그리고 있습니다. 기라. 작전 세력들은 유통 주식의 20% 정도를 사 모으면 바로 주가 올리기에 들어갑니다. 이때 한꺼번에 대량의 사자 주문을 내는 이른바 허수 주문 수법을 사용합니다. 자신들이 매집한 주식은 내놓지 않은 채 몇십만 주를 한꺼번에 사자고 주문하면 주가는 크게 오르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한 달여 동안 5, 6배 이상 올려 놓습니다. 주가를 올리는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도 주식을 함께 사기 때문에 이들은 몇 차례 주가를 폭락시켜 개인들의 물량을 다 털어냅니다. 4. 작전세력들은 주가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개미들을 지치게 하죠. 개미들이 버린 물량을 꾸준히 사모은 뒤 재료를 터뜨린 후 올리죠. 기다. 주가가 목표치까지 오르면 작전세력 들은 애널리스트로 하여금 투자 유망 종목이니 적정 가격이 얼마니 하는 리포트를 내놓게 해 일반인의 관심을 유도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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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측에서 적절하게 공시해 기업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하고 외자 도입하기로 했다는 식으로 장단만 척척 맞춰주면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세력은 물량을 줄여나가죠. 기다. 특히 작전에 동원되는 재료 가운데는 물을 이용한 대체 에너지니 세제가 필요 없는 세탁기와 같은 꿈같은 내용도 많습니다. 기다. 또 펀드매니저들은 작전의 마지막 단계에서 세력들이 파는 주식을 사들여 이들이 완전히 물량을 다 털고 나올 수 있게 도와줍니다. 펀드매니저들은 만주 정도를 사는데 사례비로 1,2억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차 펀드매니저들도 돈 앞에 장사 어디 있어요? 만주 사는데 1억 준다는데 자기가 사는 것도 아니고 고객돈인데 기다. 특히 예전까지만 해도 연금과 기금을 운영하는 펀드매니저들조차도 작전주를 마구 사들여 결국 연기금 고갈의 원인이 됐다고 이들은 주장했었지요. 증권사 직원 예전에는 연기금이 답이었죠 거기에 물량을 떠넘기면 성공이다 했어요. 그러니 연기금이 바닥났다는 얘기 나오죠. 기사 이러한 작전 수법은 자본금이 적고 등록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분 분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호스닥 시장에서 잘 먹여들고 있습니다. 작전 세력이 이처럼 활개를 치는 데는 처음부터 이른바 대박 종목만 찾는 개인 투자가들의 잘못된 투자 행태에도 큰 원인이 있습니다. 작전 세력은 이러한 투기 심리를 교묘히 악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한증권 리서치, 센터부장, 일반 투자가들의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볼때 상승의 8구분응선에서 뒤늦게 동참했다가 10% 정도 먹었다고 좋아하는 순간 잠시고 주가가 망가지고 제대로 주식을 팔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한 상태에서 엄청난 소실로 귀결되는 모양을 볼수 있습니다. 기라, 때문에 투신, 증권사 등의 투자 전략팀에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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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단속할 수는 과연 없는 것일까. 증권업협회의 감리부는 코스닥 시장의 종목별 거래 내역을 감시하면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가려냅니다. 기자 몇 분이 지켜봅니까? 다섯 명 정도입니다. 기자 섯명이몇 종목 지켜봅니까? 각각 100종목씩 지켜봅니다. 기자 이렇듯 고작 한 명의 직원이 코스닥에 등록돼 있는 100종목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고타키식 감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사람이 담당하는 종목도 많지만 그나마 자동검색 시스템도 마련돼 있지 않아 일일이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라. 허수 주문이 나타나면 자동적으로 검색됩니까? 자동검색 안되고 살펴보다 심한 경우 세부적으로 봅니다. 기라. 작전세력들의 시세조작기법이 날로 지능화되는 반면 감시시스템은 낙후돼 있어 작전세력들에겐 전혀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작전세력들은 주가조작이 활개를 치는데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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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전 직원을 동원해서 어떻게 한다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기상. 그러나 전문가들은 신속하고 과감한 단속만이 시장을 안정적으로 발전 시킬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증권연구원 원장 불공정거래가 나타났을 때 수사당국 감독당국 에서는 단기 시장 충격에 걱정하지 말고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시장 의 거리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법의 집행을 공평하고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던 개인 투자자들이 작전 세력에 대한 보상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투자자 권익보호의 새로운 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에널스톡 대표 일반적으로 개미 투자자들이 당하고만 있는 흐름 자체가 이미 조성돼 있고 여기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개미 투자자들이 힘을 모으고 소송에 공동 대응하면 분명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때 일부 작전 세력들은 SG주가 조작처럼 서울도시가스 회장, 다우키움 그룹 회장, 연예인, 경원 원장님이나 사장님 같은 재력가들에게 손을 뻗쳐 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신경외과의사가 있는데 자기 경원 원장님이 예전에 어느 종목을 사라 하더라 했답니다. 제약회사였다고 합니다. 손실은 보전해주겠다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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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보를 신뢰합니다. 그렇게 될때 이미 올라간 종목 이미 몇 배를 올린 종목을 추천하거나 먼지시 흘립니다. xx바이오 임상승인 된다는데요. 최소 두배갈것 같은데 다섯 배갈 거란 얘기도 있고 원장님 두번 정도 먹고 나면 눈 뒤집히죠. 예전에는 한 3천만원 들어가서 3천만원 정도 두배를 먹었다면 이제 눈 뒤집히고 나면 집담보대출을 잡혀서라도 10억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두배 먹어 봤기 때문에 자기 동료 의사들한테 마구 추천하고 자기 가족 지인 친척들 등등 안 봐도 비디오죠 그런 소문은 소리 없이 퍼져나갑니다 이미 세배 오른 종목에 그렇게 매수세가 몰리면 기존 작전 세력들은 무리없이 세배 견인하고 유익히 퍼져나갑니다 작전 세력에 있어서 문제는 나중에 올린 다음에 사줄 주체가 필요합니다 그게 최대 관건입니다 다섯 배 올리고 10배 올리고 그건 쉽습니다. 사채 빌려서도 할수 있고 단기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10배 올랐을 때 받아줄 주체가 있느냐가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한 번쯤은 펀드에 가입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 많은 펀드 중에 일부는 왜 쪽박 펀드가 나오느냐. 일부 펀드 매니저들이 작전주 주가를 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금액당 정해진 사례비가 있을 정도라고 하니 그래서 펀드 투자가 장땡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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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피 같은 돈 누군가의 혹해서 다 날리는 일이 없기를 바래봅니다. 오늘도 가수 임창정 씨는 연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군요. 해명 또 해명합니다. 하지만 주가조작 일당과 관련한 새로운 이슈는 자꾸 터져나오고 있군요. 임창정은 이번 달이 12월인데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제가 번 모든 돈을 제한테 다 좋아하며 주가조작 핵심 인물로 지목된 투자자문사 대표라더가을 언급했고 참석자는 임창정이 청중들을 향해 라대표에게 투자금을 더 넣자고 부추기듯 말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임창정 측은 즉각 해명했습니다. 그는 투자를 부추긴 발언이 아니라며 라대표에게 주식투자금을 맡기기 전이었고 반대로 투자를 받는 입장이라 안갈 수가 없는 행사였다고 합니다. 이미 수익을 낸 사람을 모인 자리니 자신도 돈을 많이 벌면 투자할 것이라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임창정은 자신의 연예 기획사 지분 일부를 50억원에 팔고 그중 30억원을 주가 조작 세력들에게 재투자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는 자신과 아내의 명예통장으로 15억원씩 투자했으며 현재는 60억원의 빚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주가 조작 작전에도 여러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주가 조작 관련자가 직접 알려준 내용들입니다. 나눠먹기식 작전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예전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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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시킨 후 빠르게 일정 단위의 수량을 체결시켜 흔적을 없앱니다. 따라서 이 수법은 일반인들이 세력의 물량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물을 먹기 쉬운 전형적인 기법입니다. 주가의 고가권에서는 창구 분석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매매 창구를 통해 살펴볼 때 특정 창구 A, B, c d 가 집중적으로 확인되는데 매수매도가 번갈아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때에 투자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는 주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A창구 매도 수량 18만주, 매수 수량 22만주이면 좀더 돌리는 것이나 매도 22만주, 매수 18만주이면 점차 물량을 줄여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도미노 작전입니다. 이것은 특정 기업의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대주주가 자신의 물량을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해 주가를 떨어뜨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언론 플레이를 병행하기도 하며 투자자들은 회사에 큰 악재가 있거나 대주주의 매도에 대한 충격으로 매물을 내놓게 되어 주가는 급락을 맞게 됩니다.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면 대주주는 매도한 물량만큼 저가권에서 다시 주식을 확보하여 지분을 그대로 유지하며 큰 차익을 남기게 됩니다. 물량 대기 작전입니다. 이 방법은 대주주와는 연계없이 물량이 많은 대형주를 매집한 후에 루머가 아닌 정부정책이나 증시 부양책이 발표된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집된 물량을 모두 처분하는 방법으로 경기 변동이나 국제정세 정치권의 움직임 등에 상당히 정확한 정보력을 발휘해 단기 수익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외국계와 일부 국내 기관 및 큰손들이 사용하는데 이른바 루머의 사고 뉴스에 팔아라는 격언을 떠올리게 만드는 수법입니다. 오재미 작전입니다. 가나다. 조가 조작을 위해 몰쓸 경우 가란 세력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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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만주 정도를 보유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마치 오재미를 서로 주고받는 듯한 매매의 양상이어서 통상 증권가에서는 오재미 작전이라 불립니다 이러한 매매가 반복되면 주가는 꾸준히 상승하여 세력들의 보유물량은 자연히 중간에 유입된 일반인들에게 넘기됩니다 게 작전의 유형 중에 가장 손이 많이 가고 매도시 표시가 안나 흔히들 이용하는 방법이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집히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합니다. 작전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대략적인 흐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게 온 정보가 차트상 바닥 국면이라면 좋은 정보이고 고가권이라면 역정보인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 누가 돈 되는 정보를 남에게 알려줄 것이며 쉽게 떠나어 주겠습니까? 결국 증시고수들의 대응 방안은 여기에 있으며 세력을 역이용하며 그들과 흐름을 같이 할줄 아는 지혜 역시 민들에게 달려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작전주의 미미를 끝마치며 증시 역사는 꾼들의 작전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작전이라는 개념이 무조건 증시에 악영향을 준 것은 아닙니다. 작전은 주가의 자리 과정의 일부분이기도 하다. 대부분 중기적 반복 상승보다는 단기 상승형이 많아 피해자가 발생하고 일반적으로 나쁜 인식으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최근 새로운 각도의 기업평가 기법이 적용이 활발해지며 중기적 상승 종목이 많아지고 있으며 경기 흐름을 선행하는 예리한 정보 지표군으로 특정 계열이나 업종의 상승이나 매집을 두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끊임없는 매집과 시세 상승을 작전으로 불리우기도 하지만 작전 세력 역시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집단이기에 의리와 배신 탐욕과 시기로 억룩져 있기는 어느 곳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작전꾼들의 생리와 습성을 약간이나마 탐구해보며 재테크에 임하는 일반 대중의 투자관 정립에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